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이번 주도 모험가님의 모험에 도움되는 이벤트 잔뜩 챙겨왔습니다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신상인회 매일 임무 이벤트 기간은 6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신상인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임무를 매일 완료하시고 주어진 여러 보상을 획득하는 이벤트입니다 주변 적재압을 통해 발크스의 꾸러미와 빛의 성수 등을 매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쉔 상인회의 항아리라는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쉔 상인회의 항아리 획득 후 사용해 보시면 1단계 도전 상자와 네루다 셴의 태고의 비밀 상자 중한 개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도전 상자는 총 재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며 50%의 확률로 도전한 단계의 상자를 획득하거나 혹은 네르다쉔의 태고의 비밀상자 한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보상으로는 네르다쉔의 태고의 비밀상자를 무려 1흔개나 얻을 수 있습니다. 모험가님의 행운은 과연 어디까지 다할까요? 성장 지원 접속 유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6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접속 유지만 시켜주시면 바로 보상을 획득하는 이벤트! 매우 간단하죠? 접속 유지 총 120분을 완료해주시면 영지성장상자, 연금석성장지원상자, 토템상자 등 획득 가능하니까요. 매일매일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또 매일 임무 완료를 총 21회 달성해 주시면 아리엘리의 파편 3 0 0 0 개까지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나 놓치면 안 되겠죠? 네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태고의 비밀 상자 판매 이벤트 기간은 6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네루다셴의 태고의 비밀 상자를 개당 1억 은하에 판매하는데요. 이때 이 상자를 모험가님 한 분당 매일 최대 1 0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태고 미확인 문양각인서, 미확인 태고 엘리언룬, 아크라드 혼돈의 축등 알찬 보상 쏙쏙 담겨 있으니까요. 이 이벤트 우리 매일매일 구매해야겠는데요. 네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셴 상인회의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6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총 7일로 구성된 이 출석부는요, 기간이 조금 짧은 만큼 아주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쉔 상인회의 항아리를 1일차, 4일차, 그리고 7일차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특별한 항아리 아이템은 에르다쉔의 태고의 비밀상자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출석부 이벤트도 모험가님들 매일 챙겨주세요 다섯 번째 이벤트 재즈로 다시 느끼는 검은 사막 모바일 기간은 6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모험가님 지금 이 음악 들리시나요? 힙한 재즈 분위기로 모험가님의 모험에 이전과 달라진 또 다른 감성을 담아봤는데 어떠신가요? 검은사막모바일 배경음악을 재즈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재즈로 재탄생한 검은사막모바일 배경음악 4곡을 소개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편함을 통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특별한 조경물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조경물을 영지에 배치해 주시면 영지에서도 재즈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모험에는 특별한 노래로! 이벤트 기간 동안 좀더 달라진 기분으로 모험을 떠나봐요. 네, 이렇게 해서 6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는요, 모험에 도움되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또 모험의 색다른 재미를 더해주는 이벤트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멋진 풍경을 좋은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험가님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